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던 컨텐츠입니다 뭡니까? CPU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12,900, 12,700, 뭐 11,600, 500, 100까지 어, 새로 나온 신제품이 대거 표에 수록됐기 때문에 기대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가격 기준은 1월 10일 단아 최저가 기준이라는 거 알려드리고 한번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급형 CPU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고급형 CPU의 최고봉은 뭡니까? 지금 현재는 12900K입니다. 이 12900K가 게임밍 성능이나 싱글 성능, 멀티 성능 전 한몫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최소형의 제품이다 보니까 가격은 70만원에 호가하고 저번 달 대비 오히려 2만원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성비가 좋지는 않습니다. 종합순위는 13위, 어 그나마 멀티 코어, 그러니까 랜덤 인코딩 가성비 순위가 7위 정도라서 뭐 최고급 CPU로 작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고려할 만한 CPU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590X 같은 경우에는 현실점을 사면 안될 것 같죠 게이밍 가성비 12900한테 지고 싱글 성능도 12900한테 밀리고 멀티 성능만 비슷한데요 가격적으로 오히려 더 비싸니까 보드값도 비슷한거 써야되고 쿨러값도 비슷한거 써야되서 사실 총 26제프중에 25등의 가성비라는건 가성비가 좋지 않다는 얘기겠죠 지금 시점에서 590X 사는건 별로인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은 1 2 9 0 0 f 입니다1 2 9 0 0 f 같은 경우에는 음, 뭐 62만정도 나왔는데 사실 1 2 9 0 0 k f 랑 가격차이가 얼마 안나요 6만 차이나죠 6만이면 많다고 할수도 있고 적다고 할수도 있는데 한 10%정도의 가격차이입니다 근데, 멀티 성능이 꽤나 차이가 큽니다. 에이, 성조님, 이거 내가 알아봤는데, 전력장 해제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전력장 해제하고 쓰면 되잖아요. 맞아요. 전력장 해제하면은, 그래도 멀티 성능이 한 2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많이 처지진 않대요. 문제는, 대부분 유저는 전력장 해제라는 게 뭔지도 봅니다. 그거 바이오스에서 일일이 설정을 해야 적용이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비교는 스톡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MD도 p b 안킨 상태입니다. 어, 제가 생각에는 1 9 0 0을 어, 사실 노말로 사서, 질장 해제 안 하고 쓰시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1 9 0 0 k f 사시는 게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좀더제성능이 뽑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임의 성능이 뭐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래도 소폭 차이가 나고, 싱글 성능이든 멀티 성능이든 다 차이가 있다고 할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왕 최상, 최상위 제품 살 거면, 1 9 0 0 f 는 쪼금, 음,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3950S 인데요. 3950S는 모든 제품 중에 가성비가 꼴찌 인데요. 이거는 그냥 단종됐어 그렇습니다. 150만 원 주고 이거 사는 사람 없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12700KF입니다. 12700KF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또 요것도 저번 그 달에 대비해서 한 2만 0 0 0도 올라가지고 출시가보다 비싸졌습니다. 역시 좋다고 있썸은 나오면 무조건 오르는 것 같아요.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요. 왜냐면은 이제 B66권 보도 나와가지고 뭐, 좀, 싸게 살수 있을까 싶었는데, 비6 6 0 보드도 비싸게 나왔고, 근데나 CPU가 또 소폭 올랐으니까, 결국은 뭐, 저문딸에 Z690 넣어서 사는 거랑 별 차이가 없게 되어버렸거든요. 뭐, 어쨌든, 일단 CPU의 가성비만 봤을 때는, 렌더링 인코딩, 멀티 성능, 가성비가 3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요거 가지고 작업을 한다. 아까 얘기했던 뭐, 영상 편집, 아니면 음악 편집 이런 있잖아요. 렌더링 인코딩을 하신다고 할 때는, 갈만한 CPU입니다. 보드가 B660 뭐 상급이나 아니면 HU70 뭐 터프 프로 같은 뭐 상급 그런 제품 사시면 은 생각보다 그리 비싸지 않게 보드도 구할 수 있고요 한 20만 정도에 그리고 쿨러도 공랭 대장급이면 커버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 작업용 PC로 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5900X입니다 5900X 같은 경우는 1 1 7 0 0회와 상당히 흡사한데요 음 싱글 성능 제외하고는 멀티 성능도 비슷하고 뭐 게임 성능도 비슷해요 근데 가격이 안 비슷합니다. 어 지금 62만원인데 사실 이거 62만원 주고 사고 뭐 보드 얘도 한 20만원 짜리 사야 제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20만원 주고 사면은 가성비가 1 2 7 0 0 k 한테 비교했을 때한 15만원 정도 떨어지는 편이겠죠. 그래서 요 제품을 지금 추천하긴 애매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12,700f입니다. 1 2 7 0 0 n o 마 출시되지 않았고요. f 버전인데 요 같은 경우는 지금 40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데 음 7만원 차이면 12700K랑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KF랑 F는 7만원 차이 정도네요 가성비를 봤을 때 게이밍 가성비는 좀더 등수가 좋고 멀티 성능 가성비는 조금 처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력 제한이 좀 빡빡하게 걸렸기 때문에 논 K제품들은 K제품하고 다르게 멀티 성능이 꽤나 많이 처집니다 그래서 멀티 성능이 좀 처지고요 대신 게이밍 성능 같은 경우에는 별 차이 없고 싱글 성능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부하가 작게 걸릴 때뭐 싱글 성능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요때는 전력 제한이 걸리더라도 제성능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1 2 7 0 0 f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뭐3080 같은 고성능 그래픽 카드와 조합했을 때는 괜찮은 선택인 것 같고 혹시나 작업을 겸한다 했을 때는 1 2 7 0 0 k f 로 가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방식을 쓰냐에 따라서 양자택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I9 10세대, 11세대는 사면 어서오세요, 후구님. 어. 말랑카우돼요 블랙 말랑카우. 이거는 사시면 안 됩니다. 가격 지어봤을 때, 12700F를 능가한 놈이 없는데, 그러니까 더싼 놈이 없다고. 다 12700F보다 비쌉니다. 근데, 멀티 성능, 12700F보다 구리고요. 싱글성서 12700F보다 구리고요. 게임에서는 12700F보다 구립니다. 그렇다고 보드 값이 싼 놈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라이젠 5800X까지 싹 다, 사시면 블랙 말랑카우가 되십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12600K입니다 KF 가격 기준으로 적어뒀는데요 이것도 뭐 좋다고 입사문나서 그런지 가격이 살포시 올랐더라고요 하 이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좋다 그러면 가격을 자꾸 올려 그래서 B660 보드 나왔는데 불구하고 생각보다 구매가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왜? 12600K 정도 되면 전력 소비는꽤 크기 때문에 B660 중에서 중상급을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h 6 1 0 이런데 못써요 재성능 안나옵니다 어 그래서 아 여튼 뭐 전체 가성비로 봤을때 5600랑 비교하면은 뭐 비등비등한 수준이에요 어쨌든 총 가성비는 3이고 멀티성능은 12600이나 12400, 12500 따위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K 버전은 코어가 10코어예요 2코어 4개를 더 붙여줍니다 근데 요 노멀 버전들은 P코어만 들어가있기 때문에 6코어거든요 뭐 캐시 용량도 2메가 차이 나기 때문에 뭐 게이밍 성능이나 멀티 성능 이런 거 봤을 때 분명히 11600K가 낮다고 봅니다 싱글 성능만큼은 얼마 차이안 나지만 멀티 성능이 꽤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나 어뭐 작업을 한다 쳐요 특히 요새 영상 편집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하시는 분들 그리고 게임도 같이 한다고 하신분 아니면 원컴 방송을 한다는 분 그런 분들은 1 1 6 0 0 k 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물론 난 게임밖에 안한는데 하시면 12,400f나 12,500 보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여전히 가성비 좋은 제품이고, 어, 그래도 CPU 가격이 조금 올랐지만 보드 가격에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살 만한 제품을 생각하면서 추천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900. 뭐 단종 제품이니까 굳이 볼 필요 없는 거고요. 어, 11세대, 10세대 i7은 사면 아시죠? 어, 블랙 말랑카우 2가 됩니다. 이거 그냥 마이2 6 0 0 k 한테다 정리당하는데 가격적으로 마이2 6 0 0 k 랑 비교했을 때더 싸다고 할 만한 제품이 마땅치 않죠. 비슷하거나 뭐 조금 더 싸긴 한데 성능이 너무 많이 떨어지거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라면 쭉 그었을 때요 중간에 있는 1 2 6 0 0마1 2 5 0 0 빼고는 굳이 살게 없습니다. 넘어가야 돼요. 1 2 6 0 0노말이나 12500노말 같은 경우는 일부러 같은 항목으로 적어놨는데요 얘네도 성차이 거의 없습니다 뭐 클럽 뭐 0.2, 0.1 차이 나는데 그 가지고는 체감할 수 있는 성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고요 가격 기준은 12600기준은 적어놓긴 했지만 12500도 12600이라 가격 차이가 얼마 안나요 여거보다한 어, 2만원 싼데 어쨌든 가성비는 비슷할 거예요 똑같이 2등이 찍힙니다 2등이 찍히고 어, 11400F가 있는데 굳이 이 제품들은 선택할 이유가 있나 싶어요 하지만 내가 뭐아싸스라게 몇만 원더 많아서 투자할 때를 못 찾겠다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나 12600이나 1 2 5 0 0노멀을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고 당장에는 추천 목록에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색칠해놓은 걸 지우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5600X 보죠. 5600X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년 넘게 1년 한 2개월 3개월 동안 계속 추천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밀렸어요. 누구한테 밀렸냐면 신제품마 12400F한테 밀렸습니다 12400F랑 직접적인 비교를 하자면 일단 게임의 성능은 거의 똑같아요 램오버만 완전히 똑같고 램오버안 했을 때 진짜 미묘하게 쳐집니다 1%? 하여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게임의 성능은 싱글 성능 같은 경우에는 12400F가 좀큰 폭으로 크긴 한데 이거는 막 체감으로 확연하게 확, 확 느껴지는 건 아니라서 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멀티 성능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는데 소폭 12400F가 좋죠 어? 그러면 성준님 5600도 쓸만한 거 아닌가요? 가격이 문제입니다. 가격을 봤을 때 12400F 같은 경우에는 23만원 정도면살 수가 있어요. 실 구매가. 근데 5600X는 30만원에서 33만원 살을 줘야 되죠. 생각보다 좀 비쌉니다. 야, 거의 10만원 돈 차이가 납니다. 어, 적게 차이 난다 해도 7, 8만원 차이가 나는 거죠. 어그 정도 차이를 봤을 때는 보드값에서 또 12400F는 비싼 걸 굳이 안 사도 되거든요. 얘도 한뭐한 13만원짜리 사면 은 커버가 돼요. 13만원, 15만원? 요사면 커버가 되니까. 어? 성년이 그러면은 뭐, 5600X를 7만원짜리 보드 사서 끼운다 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400이 가성비가 더 좋네요. 그런 거죠. 이게 보드값 파악 안 했을 때도 12400이 가성비가 좋지만, 보드값을 포함하더라도 12400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신, 신규 구매자들은 5600X 사기가 좀 애매해졌어요. 인텔 팬보이 분들은 다 그냥 12400F 갈 거고, AMD 팬보이 분들도, 고민을 좀 하는 시기가 온거죠 제가 생각에는 5600X의 가격이 한 4만원 5만원 좀 떨어지면 좋은 경쟁 상대가 될것 같긴 한데 당장에는 보드를 가리지 않고 이전에 쓰던 뭐2000 시리즈, 라이즈2000 시리즈, 3000 시리즈 거기서 업그레이드 할 때는 5600X를 볼만한데요 그게 아니라 보드부터 아예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현 시점에서는 12400F가 훨씬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400F를 추천하고 5600X는 메인보드 그대로 유지하고 업그레이드 하신 분들한테만 추천한다.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밑에는 뭐 APU거나 단종된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성비 비교할 필요가 없는 제품들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APU는 그래픽카드 달지 않고 사용하실 때 좋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상공9 0은 그래픽카드 달고 봤을 때는 굳이 이 제품들 가성비가 좋게 나올 리가 없겠지. <웃음> 그렇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고급형 CPU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추천목록은 12700KF, 12700F, 12600KF, 5600X, 12400F. 대부분 인텔 제품으로 도배가 되었네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이제 좀 낮은 등급의 그래픽카드. 3070, 3060Ti, 3060 정도 사용할 때 쓰기 좋은 중급형 CPU입니다. 중급형 CPU에도 11400이 들어가 있는데요. 5600이랑 이거는... 얘네들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라인업이라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에 올려준 거는 위에들하고 비교해도 처지지 않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줘서 위에 올려준 거고 보통은 이 i5나 라이젠5는 중급형 cp로 u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렇게 놓고 한번 볼게요 일단 가성비 1위는 요번에 마찬가지로 새로 나온 마이 1100F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디4 메모를 사용해도 1위를 차지했어요 보면은 여 밑에 거 압도적인 차이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잘 볼까요? 일단 게이밍 3070 기준을 봤을 때이 밑에들 그냥 다 압살해버립니다 싱글 성능? 아 그래 게이밍은 압살 안에다 쳐뭐 2% 차이나 애들도 있으니까 7% 차이나 근데 싱글 성능은 진짜 압살이야 10% 차이나 아, 싱글 성능 말고 멀티 성능은 좀처지는것 같아요 그렇지 아무래도 얘는 기본적으로 4코어 기반이다 보니까 멀티 성능 같은 경우는좀처지는 경향이 있긴 한데 어쨌든 게이밍으로만 봤을때는 이 밑에들을 확실하게 잡아버립니다 또 멀티 성능이 못쓸 정도로 처지는 것도 아니에요 음 그래서 종합 가성비 순위는 이 사이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웃긴거는 원래 이거 출시했을때 128,0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15만원 16만원 올랐어요 제품이 품절이 나서요 거의 2, 3만원 올랐는데 여기서 1등을 한 거야. 만약에 2, 3만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라 적어놨던 분야까지 얘가 1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11100F 사는 게좀 애매해요. 15만원 주고 사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 돈이면 그냥 12400F 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 11100F는 정상적인 가격인 13만원 이하를 차, 그, 다시 내려간다. 그래야 되면은 살만한 제품, 아주 좋은 제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당장에는 이라인업에서 저는 12400F를 추천드릴게요. 물론 보드값에서 1 2 1 0 0이좀더 싸기는 하겠지만 이 분명히 돈을 더 투자한 만큼 보시다시피 게임의 성능 차이 나고 신규성능 차이는 거의 없지만 멀티성능은 꽤나 큰 퍼그 차이 나기 때문에 역시 6코어는 6코어다. 그리고 이 벤치가 기본적으로 다른 프로그램 전화 안 돌리고 게임만 돌렸을 때 확인하는데 여러분 게임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뭐 디스코드 키고 유튜브도 옆에 올려놓고 심지어 모바일 게임 하면서 또 다른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거보다는 게임이1 0 0분율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사실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용 용도에서는요. 어,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3070이나 3060 Ti의 가격이 1 0 0만원 훨씬 넘어가는 시점 이 시점일 때이 성능 차이 8%, 5% 차이 무시할 게못 되거든요. 맞죠? 맞잖아요. 돈을 땄을 때 8만원, 5만원 차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에서 여러분, 고성능, 그래픽카드 사용하신다면, 그럼 기준은 어떻게 되죠? 3060ti, 3070 위에급, 쓰신다면 12400 가는 게 맞고요. 어, 여러분, 3060 이하급, 3060, 뭐 2060, 1660, 이런거 쓰실 때는, 12100f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성준님, 그럼 나머지는요? 이 뭐, 가성비, 2등도 있고, 뭐 4등도 있는데요. 아,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이거 왜 사? 솔직히 12,400프가 지금 가입 좀 내서 19만원 이기한데 3만원 더 주고 그냥 1 2 4 0 0가면 훨씬 낫습니다. 1 2 4 0 0 훨씬 훨씬 낫고 왜돈준 만큼 성능이 올라간 느낌이잖아요. 원래 위로 가면 갔어록돈준 만큼 성능이 안 올라간다니까. 근데 돈준 만큼 성능이 올라간다? 그럼 위급사야 되는 거예요. 3만원. 3만원이면 그냥 치킨 한두 번덜 먹고 12,400 가겠습니다. 그리고 뭐이 가성 이 애들 말고 딴 애들 딱 보면은 가성비가 애초에 1, 2등하고는 차이가 크니까 밑에 거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라인을 고하, 고르기 정말 편합니다. 12100F 정상 가격일 때 산다. 아니면 12400F 산다.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밑에, 밑에 거다 패스하고 중급형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급형입니다. 선 아, 손님, 보급형이 12100이 와있는데요. 원래 얘는 여기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위에 올려줬냐. 4코인데 어 6코를 위협하는 멀티 성능, 게임의 성능이 나왔기 때문에 위에 올려준 거예요. 원래 여기 있는 게 맞고, 12100F가, 만약에, 이거 처음에 출시된 가격인, 12만원, 13만원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얘가, 가성비가 1일걸요? 자, 13만원일 때, 2위죠. 12만원이면 1입니다. 여기서. 맞죠? 근데, 지금 물건이 없어서 15만원이 된거야. 그래서 3등이 된겁니다. 그래, 서 그렇기 때문에, 12100F가 정상 가격으로 찾아간다면은, 무조건 12100F 사는게 맞고요 지금 급히 사야되는데 12100F 너무 비싼것 같은데요 하신 분들은 1 1 0 0 0 f 쓰시면 되는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저게 정상 가격이 되면 1 1 0 0 0 f 보다 가성비가 좋고 지금 가격에서는 1 1 0 0 0 f 가좀더 가성비가 좋다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딴거 볼 필요 없어요 아 물론 펜티엄이랑 셀러넌 새로 나온 라인업이 있는데 걔네들은 2코어 기반이라서 좋을 리가 없거든요 뭐 안봐도 비디오인데 뭐 어쨌든 제가 조만간 제품을 구하게 된다면 표에 추가해 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그거 따지도록 하고, 당장은 1100F 10, 그리고 조금 기다렸다가 11100F 10, 정상 가격에 있다 산다 정도의 선택만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급형에서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이번 달 CPU 가성비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송주님, 이제 옛날 거 사면은 망하겠네요. 무조건 흑우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옛날 거 사면 무조건 흑우 돼요. 제가 뭐 인텔 소직 팬보이는 아니거든요. AMD 팬보이인데 아, 지금은 AMD 사라 고하지니까 좀... 아, 그래서 5,600x 가격 좀 내렸으면 저거 정도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좀 <웃음> 애매합니다. 어쨌든 한번 총 정리해주고 어, 마무리를 지을게요 <웃음> 전체 가성비 1위는 신제품 1 2 4 0 0 f 가 차지했습니다. b 6 6 0 보드 그리고 h 6 6 0 보드가 동시 출시됐기 때문에 약 40만원 이하로 CPU 보드를 구할 수 있고요. 이 경우 경쟁사의 5600X보다는 확실하게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고성능 3070, 3060Ti급의 그래픽카드를 나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 CPU가 되겠죠. 멀티 성능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2위 같은 경우는 12600 노말이나 12500 정도가 차지했는데요 요놈들은 사실 12400F와 클럭 차이 뺄는 없거든요 그래도 클럭도 엄청 차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등이지만 영역이 겹치고 그리고 좀 비싸기 때문에 굳이 갈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멀티 성능 좀더 고성능 CPU를 쓰고 싶다면 은 캐시 용량도 다르고 이코어를 집어넣어 줬고 클럭도 확실하게 훨씬 높은 12600KF를 가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좀 비싸긴 하지만 멀티 성능이 특히 비교가 안될 정도로 뛰어나기 때문에 가볼만 해요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만 볼 때는 여전히 11700KF도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작업을 하시고 게임에 좀더 높은 프레임을 원하신다 고성능 CPU를 좀 사고 싶다, 게임 용도에 그럼 11700KF까지 추천드리고요 가성비와 별도로 만약에 추천한다고 을 하면 5600X 정도는 뭐. 신규 구매자 말고, 이제 기존 보드를 업그레이 어깨, 놔, 놓고 업그레이드 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라이젠 플러스나 아니면 라이젠 2, 이런거 쓰시던 분들. 그런 분들은 5600X 가볼만 합니다. 어, 그리고 인텔은 12900KF 정도가 가볼만 한데, 저거는 진짜 순수하게 작업으로 돈 벌어먹는, 어, 그런, 점가용, 어, 그런 CPU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자, 고급형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중구평 같은 경우에는 메인스트림이라고 하기에는 좀 하위급인 엔트리급에 가까운 R1100F가 가성비 1위를 차지했어요. 사실 중구평 시작은 r 1 4 0 0이라고 봐야 되고 여러분이 3070급 그래픽카드 쓰고 있다면 혹은 3060Ti급 그래픽카드 쓰고 있다면 R1100F와 r 1 4 0 0 f 는 생각보다 성능 차이가 큽니다. 그래픽카드 성능이 뭐 5% 정도 까진다면 사실 5만원 손해보는 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웬만하면 돈좀더 투자해서 12400F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최소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통 렉 걸린다고 하, 생각하는 그 구간은 최소 프레임 방어율에 따라서 나눠지거든요 저는 분명히 12100F와 12400F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400F 레모버 해서 쓰시면 4 0 7 5이나4 0 6 0 t i 쓰기에 정말 좋습니다 그럼 가성비 1인 12100F는 어디다 쓰는데요 1660? 2060? 이런 거 쓰실 때 쓰시면 가성비가 좋은 CPU가 되겠네요. 그게 뭐, 가성비 3등 차지했던 11,400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굳이 볼 필요 없어요. 뭐, 3등이라 해도 굳이 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좀더 보태서 11,400F 쓰십시오. 자, 보급형 CPU는 11,100F가 정상 가격인 13만원 미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걔가 짱이고요. 지금처럼 15만원까지 올라가 있을 때는 그냥 11,100F 10,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영상, 총 합쳐서 설명은 드렸고요. 어때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음. 뭐라 해줄 말이 없네요. a MD한테. 가격 조금 더 안정화시켜주면 좋겠다. 아니면 빨리 신제품 내줬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경쟁은 소비자를 웃게 하는 거고요. 저희는 웃으면서 이기는 편 들어주면서 <웃음> 가성비 좋은 제품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만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拜拜